옛날에 날씨가 좋아 좋다 생각했는 이제 걱정돼 또강남면서 걱정돼. <웃음> 있었는데, 지난주 토요일에 내가 갔는데 선생님이 없었어. 근데 나한테 문자를 했다고 그랬는데,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. 그래서 뭐... 뭐... 가시탕에 대해서 뭐... 문자를 주면 되는데, 급하게 했어도 문자가 와서 급한 문자조차 없었어. 그래서 하루 동네에곰을 치고, 또 이제 화요일날 이제 갔지? 두 번에? 어... 두 번에? 일과를? 토요, 뭐 저기 토요일은 카이로, 어. 그 다음 하루는 아티콩처럼 이렇게 나오거든? 아, 아니 아니 요가 말이야. 요가 토요일날 가는 거. 무슨 얘기야? 요가. 나클리닉 얘기. 얘기하고 있었는데? 아, 재활을 년에 요가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난 토요일 아, 얘기를 해서 토요일. 요가 갔다는 줄 알았거든. 아, 토요일에 요가 갔다가 갔지. 아, 음. 두 번, 두 군데를 내리는 거구나. 요가 갔다가 카이로를 저녁때 가거든? 응응. 아, 아, 아. <웃음> 아, 요가 좋더라. 고지 음, 그러니까 요, 요가 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와. 마음이 고요해지면 요거에 집중하게 그치. 되는 그 순간이 오더라. 응, 응, 맞아, 맞아. 음, 집에서 하는 것과는다르 다른, 다른 그게 역시 티처가 있어야 되는구나. 아무리, 어. 어쨌든 그래서 클리닉 공탕치고 카이로 응. 공탕치고 화요일날 또 갔다. 화요일날 응. 이제 제인 만나기도 했거든. 응, 응, 응, 응, 응. 갔더니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부필이돼 있네. 왜 그래? 그게 거기 짱이 응. 자꾸 남의 부킹을 이렇게 바꾼데 아, 그럼 안 되지.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거든 내가 성질을 뭐확 내줬어요. 이제. 어, 그래서 거기 의 세션 내가 화가 나서 그 지금 저번에도 막 문자 줬다 그러는데 문자 안받았고 문자 받은 적이 없고. 요번에도 뭐, 그, 너왜 문자 안받았냐 왔냐? 이번에 이러고. <웃음> 그 나도 바로 화를 내어막 바로까지는 아, 그러냐고. 다 캔슬하라고. 아, 내줘야 돼. 어, 다 캔슬하라고. 있는 거다캔슬하라고 나왔어. 응. 왜냐면, 그거 말이 안 되지.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을 내가 공을 쳤어. 내가. 그리고 이제, 토요일 날안 돼서, 어쨌든, 받긴 받아야 되니까, 다른 카야로 선생님한테 선지에다 받았다. 내가 봤던 선생 되게 좋은 분이야. 막 하면, 우르르, 어 다리가 안 찾았어! 세 번, 삼세 번에 정말 다 고쳐진 느낌, 막 이런. 와, 진짜. 근데 마지막에 이거 묶어가지고, 임신 못딱가시니까 그래서, 일요일 날은, 제임 선생님 이 착착치 않아 하는 선생님하고 하게 된 거야. 니네 선생님 느낌이, 말하는 느낌이 돼서, 아, 나 해야 되는가. 일단은 해보겠다고 하고 했는데, 정말 착착치 않아. 음, 마음에서 벌써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야, 언니.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야. 정말 내가 조심을다 해서, 선생님, 벌써 했대. 니 선생님이 잘 못해. <웃음> 그냥, 그냥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인 거야? 그래서, 그래서 이게 내가 어깨가 문제가 있잖아, 지금. 근데 어깨를 약간 접질러 놨어, 이 사람이. 그러니까 이게 확 척추를 맞춰야되면 이걸 이렇게 해서 누른단 말이야 눌러서 누듣! 이거 알지 여기? 근데 이게 완전히 커버가 안된 상태에서 팔을 밀었어 그래서 어깨가 어깨가 막쳤어 버텨을 는 아우 어깨를 안좋아 근데 왜 아무 데로 건나게 하고 이렇게 치는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활발 이거. 그 화요일날 나는데 이제 그이고 나도 그냥 아 찐스 캔슬해! 이러 나왔잖아 든데 <웃음> 미안한거야 직원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보스는 그 그냥 뻔니 알거든 <웃음> 그 직원이 이승현이 그러니까 이승현한테 나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하는 화가 내가지고잠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? 근데 미안하더라고 계속 인사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전화를 막 했다? 미안하다고 전 얘기하려고? 하늘도 미안해. 내가 진짜 니가 장타가 아니거든. 얘기를 전해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전화를 되게 여러 번 했어. 문자를 보내기도 그렇고, 이게 누가 받을지 모는 문자를 그래서 아, 굳이 연락 안 주면 내 손해가 되고, 무자꾸 저기 사과 좀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. 그래서 한번더 아, 대신 주시기로 하고, 진짜로 잘 전해 주겠다고. 그래서 얘 무슨 다른... 차. 알아봤지데 제일 흥미도 많아질 것아요 그러다가 조절히 조절히 두 번이나 리피링을 스테킹부터 할 수가 없고도몇서뭐 쓰면 될지 모르는데 조절히 <웃음> 두 번이나 스테킹이터할 수가 없어고 맨날 타이서 계속 알아본 거였어요. 용화대 제가이 친구가 다리 평소보 다리가 길어진 다리가... 거는 다리가... 이 선생님 다른 탈을 많이 받아도탈달 받아도 조절지 진도가 없더래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나, 경험이 많으신 분들 많나는데 그래서 교수하고 좀좀 잘하시는 분이래 딱세번 받고 다 나았다고 자기. 아 그래서 깨달았다고. 아경험그 처음에 봤던 카이로는 자기가 자기도 카이로를 받은 방법이 없잖아. 상대적으 잘하죠, 멋져죠, 잘 보지도 모르는 거야. 그렇지. 뭐 보통 이런가보다고 맞았다가 경험 이서딱 받고 아이 맛이네 알아버린 거지. 아 언니한테 줄 선물이 있었는데 뭐냥 그걸 그걸 딱 앞에다 두고 언니한테 지금 빡빡인데 뭐냥어 우리 집에서 줄때 바로 줄게 뭐야 집에 다시 갈까 <웃음> 언니 병원 약속 있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약속 이문제야내이 시간 선물 준비했대는데 아 그래? <웃음> 귀엽기는? 이거 <웃음> 말을 안 하고 자겠다. 사가서 많이 아니 저게 이제 GPS가 내 마음이 변돼가지고 저거를 배웠네. 또 뭐라는 거지? 그러니까. 근데 어, 왼쪽으로 들어가십시오. 오른쪽으로 들어가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. 왜 자꾸 뚱뚱거면 이그러데 나도 우리 gps 말을 하는데 어쩐지 기억이 안 난다. 거기는 아, 영어로 말해주잖아아 그래? 뭐 세트 갖고 배우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. 바이러스 아니야, 바이러스 아니야. 근데 나는 거기 가려면막아 목욕 땐흥 씻어야 돼막 이러면서 가거든 찍고 <웃음> <웃음> 집에서 이러니까 이게 진짜 잡만 입고 있단 말이야 이러, 이렇게 잡만 입고 이러고 다가 씻었어 <웃음> <웃음> 아 시간이 나낙지 이렇게 가는데 반말에 씻고 갔는데 그냥 약속을, 어... 그랬고. <웃음> 약속을 바꿨으면은 얘기를 해주든가 <웃음> 그렇지 씻지나 말게 아, 그러니까 운전까지 <웃음> 음, 해서 파킹하자고 막헐렁헐떡갖고만 <웃음> 중도 <몬도> 짜증날 뻔했는데 중이라고그랬습니 그러니까 열 뻔치 열 뻔치 언니도 혹시 어병 어디 좀 어? 가. 그리고 저기 지피가 ACC도 끊어줘. 중요한 수입원이야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긴 <웃음> 그러네. 엄청난 수입원이야. 어떻 도로 어떻게 포장됐겠어? 싹지 끊어서 그걸로. 너무 신나. 지 밑에 많지 않을까? 응. 근데 저을 내야 될까? 여기 응. 여에서 응. 가까워? 여기 응. 집에서 17분이었어. 전에 다닌 데 사우스 아니었어? 응. 나? 응. 저기로 갔지, 아폴로로 갔지. 아니, 응. 학포때문에 무슨 거기가 사우스인 줄 알았어. 그게 아니... 여기야 여기야? 응. 언니네 집에 싸웠어요, 그구나 사우스 그런 데가 아니고 어, 여기는 뭐야? 어 근데... 여기다 하면 되겠다 뭐 회의를 하더라도 언니 응. 안전한 게가 됐어 닉슨 파킹 저기인데?